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습하고 기분 나쁜 지역이라고 불리는 늪지대 지형입니다. 수질도 초원에 비해 흑색을 띠며 왠지 발도 안 담그고 싶은 느낌을 들게 하죠. 당연하지만 늪지대에도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녀라고 불리는 이들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저기 오두막이 보입니다. 저기에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군요. 어, 실례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마녀집이었어? 미리 말해줘야지 뭐하는 거야. 아... 이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녀입니다. 꼬깔콘 같은 모자를 쓰고 보라색의 상의를 두르고 있습니다. 마녀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마법이 담긴 유리병을 던지며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그냥 피해를 주는 고통의 물약, 독이 담긴 물약, 구속의 물약, 나약함의 물약 등 던지는 물약도 가지각색입니다. 마녀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가 치유를 위하여 회복 물약을 직접 마시기도 합니다. 또 의외로 지능이 높은 편이라서 용암에 들어갔을 때는 화염저항 물약을 마시며 유유히 빠져나오기도 하죠. 물속에서는 수중호흡의 물약을 마시며 간편하게 물에서 생존하기도 합니다. 이 마녀가 이렇게 많은 물약들을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지 일설에 의하면 보라의몽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마녀들은 우민들의 마을 습격 때도 간혹 나타나는데요. 우민들에게 체력 회복 물약을 던지기도 하고 가끔 깊은 동굴에 숨어 있어 습격 이벤트를 끝내지 못하게 만들어 플레이어들의 혈압을 올리는 주원인입니다. 사악한 마녀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징징이 성직자 협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폭풍우를 동반한 번개가 빗발치는 날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징징이들이 번개를 맞고 몸이 변형되어 마을에서 탈주하면서 이들이 반사회 성향의 마녀가 된다고 하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마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녀를 보듬어주고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